입니다 오늘은요 피아노를 쳐보는 건데요 어 저번에는 어 첼로를 했잖아요이 이, 동영상을 보지 못했나요 그러면은 어 제가 하는 동영상을 봐주세요 지금 이 피아노는 아뜰리에 뮤뮤라고 합니다 자 돈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도 나고요 샵은 이런 소리도 나기도 해요. 샵이 없어요 팔에 있거든요 이번에는 징글벨! 자 시작합니다 지금은 헤어질 시간인데요. 그럼 소녀 TV, 안녕 소녀 TV.